안녕하세요 니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 큰 그림 이야기 성경 7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표시를 보여 주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표시 음 맛있다 아빠 <웃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단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어 모세는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눈에 바르라고 말했지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위대한 표시였던 거야 표시였대. 그날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표시가 없는 집에 있는 큰 아들의 생명을 데려가셨지. 이집트 사람들이 그날 밤 많이 죽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에 피가 발려있는 집에 있는 큰 아들의 생명은 데려가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족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 거지. 헉, 어떻게 됐어?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슬퍼. 응, 응, 응, 응, 응, 응. 그래서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인 채 하지 않았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라고 했단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어. 이제 가는 거야. 가자. 다 같이 가자 하는 거야. 하자. 이렇게 많이? 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 자녀와 손자,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모두 가고 있는 것이 보이니? 여기 뭐야? 네. 뭐? 네. 아까 여기 아가도 있지. 여기도 아가지. 아유리야 이거? 음. 아, 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드셨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은 거의 백만 명쯤, 백만 명쯤 되었단다.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 아유라,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큰 백성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주셨단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느 산 위로 올라갔지? 그 산이 흔들리고 꽈꽈꽈꽈꽈 번개가 쳤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전해주었어. 이게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 이건 뭐야? 불 불이야. 불. 아뜨거아뜨거 아뜨거.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말해주었단다 또한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기록했지 그러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아유라 아니?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단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을 의심했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거야. 아유라, 이것 봐. 칼을 들고 있어. 다 싸우고 있어. 훔쳐가고 있어. 어떡하지? 헉, 어떡하지? 헉,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주셨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오래오래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 그러나 40년 후에 40년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살 곳으로 데리고 갈 준비를 하신 거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넘겨볼까요? 아이디가 짠! 와! 끝났어요 네! 네! 다음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대요 다음 이야기 8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요 Going into God's place 하나님의 땅으로 어떤 땅일까요? 궁금해요 음. 그쵸? 음.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8부에서 만나기로 해요 우리 인사할까요? 그럼 다음 시간 탈부에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아,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엄마 뽀뽀 마. 엄마 키스 엄뽀 아이 엄마 키스 불마